조격은 오모란의 빙두기 갔다. 오이중이 오케이. 아기의 빙두기. 서든 보다1년3배입니다 게임. 으아, 으아, 으아, 이아 으아, 아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 스포 인터넷 망 자체에 문제 있 수도 보습니다제오 재민 님 안녕하세요. 그러게요. 뭐지핑님 수비 가셨네. 지금 지슈라 엠포 적응 중이에요. 거의 한 70, 70 80% 이상 적응한 듯. 지슈라 공격은 어물한테 빙도히갔다 어, 인나 다이. 맞나? 이 정도면 이제 한 90% 적은 아이가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좋았지? 히렀 어. 지금 어. 미와 가는? 좀이야괜아뭐하고 하얀 어야이이인게 대가 뿅 온다. 대만네. 아무래도. 다 언더스을이드폰을 핸드폰을 핸드폰을 핸드폰을 핸드폰을 핸드폰 문제 스나요스나스나가설치되습니다좀 순아. 골치라서 지금 아군이 순위하였습니다. 뭐, 나 말하는 건가? <웃음> 어떻게 알았지? 아, 당연하지. 그러, 그렇게 해야지. 이층에 포 하나, 하나, 단층 포기동옆나 하나, 나 이거 이층에 삔치 해줄게. 이층에 포 하나, 어, 우리 이층 탄다. 사진 있다. 어, 아이, 언덕 스나 이층 타 있을 걸준단층 잡게. 이층 탔다 <웃음> 가 가시고, 가시고, 가시이 가시고, 가시고, 가시고, 가시고, 가시고, 게시고가시 가시고, 가포스 모바일 게임인가요 화질 죽이네. <웃음> 신정 신작 게임이다 신작 게임, 신작 모바일 게임, MMORPG 모바일 있잖아. 있지있었 지? 지금은 없 을걸? 는 아니 고요. 사실 이아기둥이 빈둥이 서든 보다 1년 선배 입니다. 이 게임. 짝게 양념 와폰 뭐야 이 예술적으로 예술이다 복 던지던다 언더 큰잡 뭐야 뭐야? 아저 수납은 잡을 수 있었는데 작적이 빠른 빠른데. 미션 되었어 보자 우리 팀킬수 합이 9킬 11킬 14킬이네. 내가 더 많네. 오 <웃음> 좋아. 나이스 자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알 알람 설정까지? 빨리 알림 설정인가? 자, 준비하시고, 온다. 확인. 2층에 포가 나. 2층은 거의 어? 나와있어. 어, 기둥 컷. 연막. 2층 빙 2개. 언덕 연막이 없어요. 기둥. 큰 적배. 이거 한번 가볼까? 뭐야? 응? 자만 오십니까형몇 턴? 몇 턴이랬지? 5턴? 아니, 6턴. 아 6턴. 작빈 까줄 수 있나 혹시? 어, 좋습니다. 둘씩 까 작빈깐다고. 아, 네아 우리 작빈 까고 작자패 밀게요. 형님이 작빈 까주면 내가 한 나가 볼게. 나 그럼 죽어. 응? 음? 오오 아 문이 뭐야 알겠습니다.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 잡힌 가죠자 네. 다음 누구 차례? 이스미 헐? 이하나나죠 잡힌 꼼 예비 양반이? 어시다 무조건. 네. 바로 가야지. 아몸핑이야 아, 나 이거 킬더할수 있었는데 아깝다. <목소리> 누구인가? 혼자 받으면 안 좋긴 한데, 혼자 많고 이기면 유아각이죠. 그렇죠. 그래도 아직 이기고 있으니까. 여혼의또 유아각 만든다고 또, 야, 또 배려해주는 모습이야. 커가 막히네. 2층에 핑두 개. <목소리> 봄에 놓칠 뻔지핑 아시? 중들 자, 과연 또 이분 이 자리 좋아하시네. 사짝 영웅 스타일이신가? 오! 아, 정도 아, 이거 아, 내가 오셨다. 아, 군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이이 클라핑하나? 기둥 찔렀다 각박 각이랑 클라 둘 더? 각박 아다 화끈하구만 나이스 기둥 기둥 큰서울이네 할수있다 할수있다 삥있 있다, m 있다. i 카타두 개, e 두 개. i 이좀 낫긴 했거든. 아, 갑이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k 풀릴 시간 되긴 해. 한 개밖에 없어? 두 개. o c k I'm g o i 이 g to knock. I'm g o i 현정한테 죽었어 그 큰아무. 아 나빙? 제발 아니 돼요. 우리 이 층에 있는데 이거. 다시 말까 맞다. 아주 불다야아 이거 나가줘야 되는데. 아이들 안 나오네. 할 수... 하나 더 하나 더. 하나 더. 경고, 가비 미션 야이 40대 가자 프로..프로 <웃음> <웃음> 개이 프로 <게이> 나이스? <웃음> 어무 우물에만띵두개 깠다 그냥. 아, 가파, 양, 념 폭, 잘, 못했나 아, 니 요, 쓰는 뭐, 접죠 접을 수 없지 좋네. 이아 니가 이어야 되는데. 좋았다. 나이스. 나이스. 미션 아군이 승리 스코어 좋구요 중독해 나온다하면 어느 쪽에 포가나 지금 가면 안되나? 어 디테일한데? 우리 또아그린 없는데 혼자 나가시면 안되는데 그냥 삥쳐버리고 2차전 도와줘 서 아야야 끈적어시 클라시클라시 클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아 안되겠다 오늘 혼자 나가시는데 <웃음> 애매하네 <웃음> 원래 뭐 좋지, 원래 나 원래 삼탄인데 그냥 중복가 어 좋지 딱빛갔다 원래 클전 보지션 잡빛갔습니다 살포가나? 뭐야? 다 잡는데? 객등하나? 힝 두개 자가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자 지하 있다 지하 지하 지하 나이스야 아, 아 일단 베스킬라베스 3리 어, 한참어 아, 레타 이거하고 레타야? 오케이. 그냥, 예. 어, 아, 이거 하고레타요 오케이. 그 예? 몰라가요? 어, 아이고 또 잘못 갔다. 씨. 신고가 나 일단. 라다 거래요 나이사 w 야 뭐야? d 이거 k